이제는 한 이틀만 더 심게 되면 어, 유기농 옥수수 심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대로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풀을 제거하고 심느라 심어도 심어도 끝이 없습니다. <웃음> 골골 마다 풀을 제거한 후에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하다보니 굉장히 늦습니다. 아, 누무나 힘은 들지만 그래도 거의 끝나는 걸 보니까 속은 후련합니다. 오늘도 옥수수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오종을 뽑아와서 심을 예정입니다. 4일, 5일 동안 음, 유기농 옥수수 어, 무종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심었던 들깨떼를그 고랑 사이에 넣어주는 바람에 풀을 메고 그 고랑마다 정리를 하면서 하느라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랑마다 물을 가득가득 주었습니다. 이제는 잘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